광고 협의회 FM 98.9MHz MBC 경남 창원 제1 FM 방송입니다. HLAPS FM 행복한 세상의 은 친구 MBC 문화 방송 국가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 드립니다. <목소리>